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산업맹 사건과 관련된 낡은 색깔은 카드를 다시 꺼내준 것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의, 대표의 이번 비판은 네가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산업맹의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산업맹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노국 그 후보자가 가입했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은 법원에서 안국가단체가 아니고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기에 황교안 대표가 산업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든 폭탄, 독극물 인간은 전혀 상관없는 조직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낸 황교안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악의적 사실 요구이자 꿈집 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가해기업을 떠나서 산업행 활동을 하,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책임졌던 정부에서도 역사적 평가를 달리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칠했기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선호명의 대표 인물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수 있습니다. 넷째로 황 대표가 미래를 볼줄 아는 지도자, 경제 발전과 구국 관경의 일령으로 나라를 이끈 분이라며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반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과도하고 비약적인 정치 공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